회사를 가야되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받고 싶어서 생각 정리도 할겸 해서 회사에 하루 휴가를 쓰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어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한다 이스프레스 가서 밥을 좀 먹고 지금 한다 이스프레스에 도착했어요. 차를 어 짐을 놔두고 보통은 안 가요 미국에서 미국에 있으면 진짜 차 도난 사고가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차에 이렇게 가방이나 이런 거 두고 가면 안 되는데 만약에 차를 두고 다니는 일이 있으면 저는 막 이렇게 입뭐 덮어놓거나 막 그렇거든요.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근데 LA 쪽은 진짜 차량 도난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. 유리창이 다 깨서. 가져가고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. 제우디가 음. 타고 있는 우리를 조금 따뜻한 타니까 이동해주고. 시베사 다시 이렇게 평일에 나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게생난 일이 아니라서 여유롭게. 이런 기분이 정말 얼마 만인지 이곳이 바로 판다 있어. y e a 아... can I get p l a e o m i n and fried rice, a r n e a 아. can I get honey w a r e n e s s e a orange chicken. I t to see i o e like... y e s Would you like a peanut s u s e the s e o u i some t o a t o No. No. s i No. No. No. o No. No. No. No. o o No. No. No. No. No. o No. No. No. o No. No. No. o o No. o o No. No. n No. No. No. No. No. No. No. No. No. No. No. o n o 원 사이드에 요리가 두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사이드를 정하고 요리를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서 플레이트. 요 김치전김, 크림치즈락. 한번안한 번도 안 먹어봤어. 요 저는 뉴포트비치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집에서 한 25분 정도 거리인데 블루보트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를 즐길 겸 왔습니다 I'm scared to lose myself It's like a dream Okay. What can I get for you? Uh, yeah. um, can I get you o r e a s 12 or 16 oz uh, 16 oz please so. yeah. And is whole milk fine? like regular milk? Uh, no uh, Oats, uh, almond, nonfat, brevet... h uh, Oh, a container of milk there, there? Yeah, so the New uh, Orleans, it's a cold brew, a s roasted chicory, cane sugar, uh, mix e okay. d in together and we add milk on top to kind of even out and kind of create a sweet and creaminess. Uh, I'd probably recommend the cold brew for being straight black. Ah, uh, okay. Uh, can I change the cold brew? Yeah, of yeah. course. Uh, 16 o u n c e s please. Sounds good. a w s e